하루한장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되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 어, 이르렀습니다. 이와, 이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어지도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애단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같고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보를 어, 어,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다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류에 달리며, 지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되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낙팔를 불어 거룩한 근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그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국적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성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요아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노아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웃음>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메뚜기와늦지와 황충과 탁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요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아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요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엘서 2장을 읽으셨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요일세 이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매우 밀접한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었지요. 그때 베드로는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때가 제3신이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요엘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오셨지요. 그러나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날임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은 남은 자 중에 우리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요일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우리 역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그날 이후를 사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온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요엘서 2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